안녕하세요. 하스펀입니다.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하스펀 주콘.co.kr로 제보해주세요.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아! 아, 조지랑 어떻게 이기라고? <웃음> 어떻게 이기라고 놔두는 거야? 나도 하나로 오 아, 어. 어이, 잠깐어앙부랑 일구이 바꾸긴 일단 이건 무조건 해야 될 거야. 하지 않나? 운전용은 <목소리가> 충분해 <목소리가> <충분히 목소리가> 알파믹도 하고, 비 가는 한턴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, 그대를 범접할 가백을바꿨 어머나, 너무 앞 너무 아프겠나 네, 처음 반갑니다이펀치 아니 얘가 이겼는데 기억 많다. 아은 이들이라도 맡을 역할은 마련네. 니 하면 한 번만, 하면 한 번만. 지금 새로운 힘을 고용할 때라기이 솔직히. 아 두번이지? 아니 이거 존나 느리네 진짜 <웃음> 얘도 원얘기나 아니 왜 안먹어 얘네 아 다른 하수인들과 스시바김아 먹는거 안나왔네 아니 뇌점 오지게 온다 근데 이기자! 아니 지자! 아니, 이제, 아니 지면은 죽잖아 아 지자 아 잠깐만 계속 나오는데 이거? 아 근데 맥스나 잡으면 안 된다. 맥스나 잡으면 안돼 딴건 다 괜찮아도 맥스나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어어 어어어!! 어, 어! 아이씨 반지 <웃음> 이겨버렸어 이거를 아.. 예반데 시간이요? 아.. 나다할수 있어 나만 믿으라고 못할수도 있어 맥스만 버리자 어불안고어 잘했네. 이대로만 한다면 선두에 쓸수 있겠다. 이라 황금 대라 불안이라, 브이나좀 먹어라. 못 먹었잖아. 너 가버렸? 아이거 하지도 못하겠어! 시간이 너무 부족해 많읍망코금도 있는데 만코낭금 못했네 그의 합당한 가치로 물이 황금이 아니라 좀에 나갔네. 뭐 태적이 돈을 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. 야 에라? 이건 뭐우발두개 때렸는데 거기서 손이들 창고가 나온 거래요. 하나만 먼저 올려? 용롱이안눌리는데어 뭐야! 오 쉣! 어 뭐야 잠깐 체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어 뭐야 잠깐만 뭐야